자, 중재가져중재야 니네 응. 집으로 가져고 어떻게. 중재 나. 준진아. 아빠도 던질게. 아빠 줘야 지 아빠 줘야 지또 가져가. 나. 주세요. 주세요. 자. 나 다시 던질게. 나 준진아. 나. 주세요. 주세요. 준지야. 아빠 줘야지. 기다려. 나. 저. 꽤 멀리 갔는데. 아고만 있어. 기저 아빠 줄래? 아빠 줄까? 기저 아빠 써 저기, 안 돼? 안기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기하다 아빠 써기저안 돼? 돼? 돼? 돼? 돼? 돼? 아빠 써? 저기, 저기, 저 뭐야? 둘이 퇴장 어, 우와! 이 뜯어먹으면 안 되지? 뜯어먹어저 애지? 광... 에지? 봐봐 애지가 이거 봐잠깐 <웃음> 이거 이거 웃겼어. 얘또 사망. <웃음> 니네 이것또 사망시켰어, 중지야. 이거 어떡할 거야?